뭐? 장난가냐? 너네 씨, 내가 말했잖아 일주일 이내로 다른 제, 다른 최신형 영상들 쳐보라고 여기 원래 여러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이거든? 근데 니들 진짜 검색해봤는데 이게 뭐냐? 장난가냐? 응? 어? 천재 유튜버 무시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나도 사랑이야 이 자식들아 돈 먹고 살아야지 응? 나도 조회수 많이 얻고 어? 근데 니들은 뭐 도움에 되는 게 없어, 진짜. 여러 영상들 좀 봐서 조회수 좀 많이 높여달라니까, 참. 니네들 그지냐 생방송은 또왜안 와? 어? 니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후회하지 마라. 다운로드 링크 어디서 왔냐고 개수를 하고 내 개자식들. 오, 그래서 다 미공개하고 아니면 영상 삭제한게다 그거였어요?